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보고 있죠. 믿음이 뭐라고 하나요? 정의를 내리시죠. 믿음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우리 우리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 참으로 쉽지가 않죠. 근데 선진들의 그런 증거가 있어요. 자, 우리의 모든 선진 아브라함, 아벨, 에녹은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에녹의 경우는 어땠죠? 그가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어땠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동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더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정말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많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 알아가고 있죠 자 믿음이 뭘까 자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어, <웃음> 보이지 병원에 않는 병원에 것들의 병원에 증거니 병원에 우리가 모두 명쾌하게 규명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것을 자 근데 믿음은 뭐죠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은 거예요. 믿을 전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을 믿으면 반드시 실적 하시게 돼요. 자, 이분이 누구죠? 찰스 스펄전이죠.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했어? 이제 여러분, 자,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게왜 그러냐면, 자. 닭과 계란의 문제이 것처럼 믿음과 그 회개를 순서를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뭐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그렇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 보면 자 구원의 서정에서는 어떤 분은 그래서 믿음이 먼저이고 회개가, 먼저, 회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 그것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발박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죄에 대한 회개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회개함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찰스 스펄전 이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이 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회개를 하죠. 이건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이렇게 가는 거 같이 태어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좁죠? 좁아요.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멸마로 가는 넓어요? 어떤 길로 가실래요? 이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보 영유하는 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져요. 죄를 짓지 않으려다 보니, 그, 정말 세상으로부터는 멸시천재를 받기가 쉽죠. 자, 여러분. 정말 어떤 길로 가실래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이요. 결단하셨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주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분들이 갔던 우리 선진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실 거예요. 그쵸? 고난도 불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대답이 적네요. 아멘인 소리가 적네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인정을 도와, 좋아하고 높아지는 지런걸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좀 진정한 죄의 해결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교회에서 높아진다 그러면 내려오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돼요. 인간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 후회 많이 하실 거예요. 높아진 만큼 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본인이 높여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빨리. 아시겠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믿는다라면 죄짓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의로우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거룩거룩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 을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슬퍼하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몇십년 믿은데도 계속 이런다 하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또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정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회계가 없는 믿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회계로 구원받는 건아니거 거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왜 믿음과 회계가 같이 태어나, 항상 같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회계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셨죠? 자,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우리가 은혜로, 은혜로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구원 받으신 분 계세요?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1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죠. 그게 언제죠? 우리가? 우리에게는 카이로스 타임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이전도자들 통해 우리를 부르세요. 콜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읽어 보세요.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동시에 죄악들을 회개하게 돼요. 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작은 죄악들도 다 생각나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 이 작은 죄악들 이 과거에 지었던 작은 죄악들 마음으로만, 마음속으로 으로만마음 품었던 죄악들을 다 생각나게 하세요 다 회개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폐가망신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뭐 죄악들을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고 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보셨죠? 그쵸? 그 다윗의 최대 죄악이 뭐죠? 살인교사 혐의죠. 살인교사 혐의와 남의 처를 빼앗은 거죠. 우리아의 처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고 우리아의처 바세바를 뺏은 거죠. 자전제 왕권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신원을 막기 위해서 그 이후로 다윗을 완전 세상처럼 끝나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 완전히 그 자녀들 간에 자녀한테 죽을 뻔했죠, 압살롬. 피비린나라는 전투가 있었죠. 자, 그때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다윗도 음란 살인 그죄 때문에 완전 끝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들을 회개를 하는데 이 지상에서 있는 작은 죄악이라도 다 회개하시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가는 게다 나아요 여러분 자 아마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든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몇 천만 우리 성도들 앞에 다 보여줄 거예요자 그래도 죄를죄 짓는 거 좋아하실래요? 다 감추어진 게 없이 다그 디스클로즈 되죠 다. 다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오픈돼서 다 모든 성들 앞에 다보여질 거예요. 우리 음란한 생각들 뭐점 다보여지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말 두렵습니다. 죄 짓는 게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슬퍼합시다. 자 그래서 그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저희들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을 멀리하고 슬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죄 지는 걸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심판을 감당하려고?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다음에 죄에 대한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두 개는 순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로마서에 예수님은 당신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자 삼아지고 칭의가 이루어지죠. 그쵸? 칭의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장을 딱 C를 치고 세요 우리 이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마이는 우리 쫓아내지 못해요. 뭐가 쫓아낼 수 있어요? 죄, 죄, 죄. 죄 짓는 게 성령을 떠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와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자, 아셨죠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정말 믿음과 회개는 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어 헬라가 잠깐 나올 텐데 우리가 그 한번 읽고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렙프베 김메, 달렙 해, 헤, 바브, 사인, 헤트, 테트, 드 카프, 라멧 멤, 눈, 사메흐, 아인, 페, 차레, 카레쉬 신, 신, 쉰, 타브. 타브라고 읽은 게좋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 볼까요? 시작. 알레, 베, 기, 멜, 달, 레, 헤 바, 브 잔. 헤, 테, 트, 요드, 카 브, 라, 멘 맴, 눈, 싸, 메 아인, 베, 자, 데. 코, 프레 시, 신, 신, 타, 브. 좋습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이제 모음 보호가 있다고 했죠. 아가, 어떤게 아, 아 발음 나는 지만 여러분이 잘봐 보세요 아 발음 나는 자, 어떤게 예 발음 예 발음 나는지 좀 봐서 이건 예 길게 나오는 요드가 붙으면 쟤레에 예, 요드가 붙으면 예긴 발음이 납니다 자 쟤레 세골하텝세골도 쇄골, 이렇게 예 발음 나죠 이 발음 보세요 힐에게 요드가 붙으면 이 장모음이 나옵니다 이 발음이 어떤게 이 발음이 나는지 잘 봐, 봐주세요 얘는 이 발음이 보다 보다는 장모음 뒤에 오면 그예 발음이 되고 단모음 뒤에 오면 발음이 안나요 자오 홀렘 밥은 다음에 홀렘 자 이런 이런 것들이 오 발음이 납니다 다음에 여기 슈렉이 나오죠 슈렉 기프츠 이런 것들이 우발음이네요 자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헬라어 한번 같이 읽고 노래 한번 러르겠습니다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뉴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 프시 오메가 같이 노래 한번 불러 볼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세타 이오타 가파람다미 니크 시오 미크로 피로 시그마 다우 위플로 피 키프 시 오메가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의 어원적 고찰과 3대 요소는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오늘 신앙의 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죠? 누구를 믿어요,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응. 3.21 찬하님을 믿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 믿는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신앙에 대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죠. 위로는 색삼격이 존재하죠.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죠. 자 그쵸? 그렇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자 그,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을 믿고, 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천지창조 섭리 보존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그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리의 구속주와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의 구속주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때 오셔서 심판하실 줄 오심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 생명을 주시죠 허물로 우리 의 죽은 영혼을 중생시키세요 중생한 영혼 좌수에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계시면 천국에 열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여러분? 누가 계셔야 돼 우리 마음안에 근데 죄를 우리가 반복되지만 이분이 거시, 거하실 수 있어요? 떠나버리세요. 자, 우리의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죠? 사탄에게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죠? 신앙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3삼 1차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인 어파슬 크리드라고 있는데 여기 중요 부분을 보세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쵸? 그의 그어우니성 그의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셨죠 컨시브가 인퇴하셨죠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장사되었고, 여기는 원문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저리로서, 자, 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 더퀴겐더데드라고단대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을 오시 것을 믿죠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에 성령을 믿죠 뒤에 블라블라블라 생령했 있으면 여기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늘 고백들을 하시죠 그쵸?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I believe, in God, the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creator of, and eart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I believe in Jesus Christ h is only, only Son, our Lor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침마다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으로부터 14장까지 예수님이 I am 블라블라블라 I am 블라블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생명의 떡 하면 만나갈 생각나죠 뭐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문이라고 했죠.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자 명쾌하죠. 예수만이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에게는 목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자는. 어, 어 개인적으로 저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못 가게 하는 개일 뿐입니다. 독입니다. 독. 자 우리에게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자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죠?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뭐죠? 읽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내가 참 포도나무로 하셨죠. 우리는 브랜치죠. 자 포도나무에 브랜치가 붙어있어야 되죠. 떨어져 있으면 어쩌죠? 죽어요. 죽어. 물론 포도나무는 가지를 쳐가지고 땅에다 박으면 살기는 합니다만 <웃음> 그렇게 또 장난을 칠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잘려져서 땅에 그냥 버려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걸 맺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fruit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우리가 6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서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gate,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I am the true vine.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자 몹시 졸리나 봅니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가 구하이요 그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페이스와 빌리피를 좀 동일시 했는데 오늘 약간, 약간은 약간좀 이제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자 믿음, 페이스를 이제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 한,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믿음은 구원 영생의 유일한 방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편이다. 믿음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다.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신앙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신앙은 확신이다. 신앙은 전적 순종이다. 신앙은 전적, 순종이다. 신앙은 전적 헌신이다. 신앙은 성실합니다. 신앙은 성실합니다. 신앙은 이적과도 관계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믿음이 어떤 거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 들어가면, 이적은, 이적도 하나의 그, 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때로는, 어떻죠? 우리, 거라사, 황인, 뭐, 그러니까 이제 군단이 들어가 있었을 정도니까 수백 마리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가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치료받을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치료를 받았죠. 그쵸? 자, 우리 이적은 극히 일부예요. 크게 포장해서는 안 되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수 있죠? 아멘? 병든 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 우리 그리스도인자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이적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이 무일까 방금도 말했지만 믿음은 확신이다. 자, 여기서는 페이스를 빌립하고 좀 구분해 볼게요. 이제 학문적으로 컨피던스 확신이란 것은 내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어떤 걸 믿는다는 거죠. 그쵸? 그 그러니까 빌리프는 사실은 다른 사람 사람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어떤 판단이나 의견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인 학문적인 의미가. 그리고 액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의해 보고자는 하 페이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이런 모든 것들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빌리프, 컨피던스, 액션.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의 무언가, 우리가 알 수는 있 무언가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빌리프, 컨 c t 스 액션을 초월한 뭔가거든요. 그러한 신앙이자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 자체를 이것으로만 한정하고 이것으로만 한정하고 이것으로 한정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간절히 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야고보스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이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라고 하죠 믿음은 뭘 수반해야 돼요행함을 행함. 반드시 수반해야 돼요 알았죠 자그 다음에 뭐죠 자이 11장 우리가 히브리스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죠 But, 그렇죠 믿음이 그런 거죠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믿음은 뭔가 행함을 내포해요 행함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한 어슈어런스랑 컨백션도 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자 어떤 자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뿌리에 빌리프가 있고 이게 컴피던스로 발현이 돼서 액션이 취해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목소리> 세상 철학자들은 이것을 진료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이런 것들을 지금 믿음이 내, 다그 포함을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빌리프로 confidence로, action으로, p r 스 o f 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 도론입니다. 도로, 도론. 자 한번 에베소 2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이 믿음이란 것은 뭐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죠? 도론이죠. 도론. 도론, 도론, 기프트, 자, 선물, 이 은혜의, 은혜의 도론이에요. 도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를 믿음 자체를 이렇게 belief, competence, action 이런 거에 한정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믿음은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또한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활하여 독생자를 생활하여 주셨으니 생활하여 이는 생활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출, 죄의 영벌인 상황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며 적극적으로 영생복락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금 자 보면 이걸 약간 좀 어렵게 설명을 하면요.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수단으로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By grace, grace. through faith. Faith. faith. 자, 뭐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받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단이죠. 이 믿음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네. 수가 없지요. 쉽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유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자, 믿음은 영생을 받는 영원한 삶을 받는 수단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영생이, 영생이 있고 영생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영생을 보지 못하고, 못하고. 우리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라. 자, 다시 한번 여쭐게요.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Through faith.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관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음. 자,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셔야 되죠? 그쵸?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땅이 땅이 영생을. 이루와. 내가 주일 떡은 곧 생명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이 빵을 받죠?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자 칭의, justification의 이제 방편인데, 자, 칭의가 뭐죠?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싫는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셨죠?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자 근데 의로운 백성들은 뭐죠 의하고 어떻게 반대되는 말이 죄죠 죄 그러면 칭의를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죄를 멀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은 뭐죠? 전적으로 의지함이죠 그냥 뭐죠 여기 여기 우리 히브리어를 볼까요 여기 지금 자. 신뢰하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 우가 이제 그리 이제 접속사하고 이제 이 동사가 붙어 있어요. 자 우는 이제 그리고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베타흐하면 이거 베타흐. 베타흐. 베타흐. 베타흐. 베타흐. 베타흐, 베타흐, 베타흐, 베타흐. 얘가 이제 트러스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그를 의지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 아니죠. 에 아. 에흐바로 읽어요. 에흐바 에흐바 에흐바 에흐바 여호와께 이제 우리가 뭐해야 돼요? 베타흐 해야죠. 베타흐 베타흐 베타흐 베타흐 자, 이걸 트러스트해야 트러스트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시편 37편 5 오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길을 요. 개 맡기라. 그를 길을 의지하면 길을 그가 길을 이루시고 이루시는군.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신앙이에요.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반 세상 반아무그 신앙이 아니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사회에서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희귀하다는 게큰 문제예요, 지금.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교회에 물질문명도 많이 들어와버렸죠. 금숭배, 돈숭배가 너무나 많아요. 또 뭐죠? 교회에 유물론에 입각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들이. 이것도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경된 재해석된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를 믿고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 완전히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로 트러스트가 메타으로 이제 보, 보면 됩니다. 트러스트를 자 의지하, 의지해야 의지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너무나 이런 독약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에 지금 타졌어요. 우리 신앙에. 이것들을 다빼 버리셔야 돼요. 뭐가 들어가면 빼지죠 성령이 들어가면 완전다. 그 독약들이 다 사라져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독약이 있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은 세상의 세상의 그 사상들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자본이 교회 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상 그리고 또한 더 이렇게 자본주의 사상도 깊게 들어가 보면 물질숭배야. 물질숭배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최근에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돌아버렸어요. 그건 감,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독약들을 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정말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를 의지할 수 있도록 세상의 철학이나 사조를 의지 안 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네. 네. 맡기라. 마시라, 마시라, 마시라, 마시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맡겨버려라. 캐스트죠, 캐스트. 던져버려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보면, 여기 뭐죠? 이 격변화를 좀 했지만,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에피리, 에피리 판테스. 판테스. 판테스. 다시 한번 읽고, 읽어볼까요? 빨리. 에피리, 에피리 판테스. 판테스. <한번>. 에피그티스, 에피그티스, 에피리 판테스 다시 <목소리> 한번 에피리 판테스 에피리 판테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휘모남은 너의고 뭐죠? 앵사이티가 뭐예요? 메림난이죠 자 메림난 메림난 메림난 메림난, 메림난. 자림이 읽어보면 아, 여기 뭐죠? 파산텐 메림난 휘몬 에피리 에리 판테스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 맡기라는 거예요 아직도 걱정 염려가 많죠 저희한테 그쵸 학생들 다 걱정 염려 있죠 어른이든 아이든 다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 맡겨버리죠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 맡겨버리세요. 자,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자, 자, He leads me. 주 항상 우리를 돌보시니까 찬성했었잖아요. 자, 이 말씀에 기반한 찬성이죠. 주님이 우리 돌보시니까 우리는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궁리를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다 앞길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뭐냐면 신앙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상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돈 숭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바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면 미련한 행위에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분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주의종들은 돈에 대해서도 배척을 받았고 공산주의 체제는 다 처형을 당했죠. 그걸 명심하시라는 거죠. 신앙은 뭐죠? 확신이죠, 확신. 우리 저기,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한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게, 읽을게요. 게읽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꽃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사람들이자 지금 처형을 할태 당하는 걸 앞두고 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드락과 메석 아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도래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빅브로더 사회가 한층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셔. 신앙은 확신이에요. 정말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확신이 뭐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어떤 믿, 믿는 거라고 했죠? 우린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확신할 수 없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저, 천국에 우리가 받을 상에 비하면 이 지상에서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고 이빅브러저 사회를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은 뭐죠 전적인 순종이에요 전적인 순종 자 사무엘상 15절로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지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도. 제사가 아주 중요했죠, 그날. 그 시대에, 사무엘 시대 근데 주님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7절로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께서 천천의 소녀이나 망상의 같은기을뻐하실까내을 위하여 내마을내 영혼의 로까 계속 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순종하라는 거죠 주의 계명들이잖아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자 우리는 믿어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죠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은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죠. 피스튜어라고 하는 믿음신앙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행한다 산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참신앙은 헌신적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계시록 1장 9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녀마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니 그쵸? 지금 여기를 보면 그 위에 적혀진 글을 보면 자 신앙은 사실 어, 아주 처음 믿을 때참 어리게 시작을 하죠 최고로는 우리가 순교까지도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걸 많이 구하죠.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기도까지 할게요. 파테르 단계까지 가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 5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바뀌어요. 절대로 저 세상신 믿는 자를 함부로 못해요. 대한민국 바뀌어요. 이런 사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몸 던지겠어. 5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바뀌어요. 어떤 그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헌신된 분들 많죠.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뭐, 그 굉장히 사회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무이탁 노인 또는 뭐, 사생활 할지 하루 돌보는 분들이 계세요. 정부가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될게 그 어떤 정당이나 이런 것들은요. 정치단체들은 뭐가 목적이죠? 정권 창출이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을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나 우리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요. 거기에 어떤 그 어떤 그러한 그러한 어떤 정권의 정치 어떤 집단의 모든 걸 맡겨서 가기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은 온전한 길을 가야 되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과 가는 우리는 대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색을 띈다면 우리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우리는 표를 줄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나 전국에는 전국에는 우리는 정말로 그 어떤 그런 정치 어떤 세력과 인디펜던트하게 우리는 주님의 헌신의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혹시 주님을 배제한 어떤 정치적인 희망상을 가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크게 실족하게 돼요. 이것에 인디펜던트하게 여러분은 주님의 헌신을 자리로 나가는 것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세상에 인정을 받는 건 위험하죠. 어, 아마 그분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아마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보여지는 헌신과 또한 주님이 오신 헌신 세상이 보는 헌신과 주님이 오신 헌신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신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어떤 세력에 맡겨서 가시면 절대 위험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런 세상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격하해서 격하해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위에 두고 예수를 격하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뭐죠? 100% 이용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적인 헌신이고, 모든 그리스도라면 주님의 관점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자, 신앙은 성실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다. 페이스풀리시한대요 자, 보면 자, 신명기 7장 9절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예행하시며이내를 베푸시네. 자, 여기 보시죠. 우리의 주의 계명에 순정 안 하실래요? 천대까지 이례를 베푸신다고 하죠. 모세의 오경을 지키는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있죠. 누구죠? 유대인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건 구원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은. 그런 율법을 준수했을 때 주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계속해서 페이스블리스는 어떤 계속성을 띄고 있다는 라 거죠.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변해요. 누구를 믿으실래요?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적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적을 절대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화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적은 하나님의 자유의 지내에서 그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병고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장 큰 이적은 뭐죠? 미치는 자가 믿는 게 가장 큰 이적이에요. 자, 이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 능력, 파워가 뭐죠? 디나미스죠, 디나미스. 자, 디나미스, 아마요, 디나미스. 디나미스. 아, 디나미스. 아 디나미스라고 하스 디나미스. 디나미스. 디나미스. 디나미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표. 징표가 있죠. 이건 세메이언. 세메이언. 그 다음에 징조가 있죠.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어떤 디나미스와 능력과 징표와 징조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사미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예수로 말미면 권능 여기서는 미러클로 해서 그랬네요 미러클 뭘로 뭐죠 여기가 뒤나 메시 자 이거 뒤나 메시 디나메시. 디나메시. 디나메시. 디나메시. 디나메시, 그다음에 기사라고 했죠. 원더스원더는 뭐죠? 여기가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격변한 거예요. 테라스가 격변한 겁니다. 테라스. 그다음에 표적. 표적은 뭐죠? 여기가. 저기 읽어보면 세메이오스. 세메이오스. 세메이오스. 세메이오스. 자, 이거 기억 나죠? 오오스오, 온. 오오, 격변한. 자, 그래서 격변화 했는데, 여기에 보면, 권능을, 디나미스라고할 건, 능력, 그 다음에 기사, 기사의 원더를, 뭐죠? 테라스, 기적 경탄 놀라운 징조라고 해석을 할 건, 표적은, 그 다음에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이것들을 당연시 해야 돼요. 그리스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한테는. 기적은 그냥 우리에게는 생혈화가 되어있어요.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이 육을 좋아하는 이 세상 이 체계에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이예배자를 있다는 것 자체가 이온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요. 는 그쵸?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라고했죠 뭐죠?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고 귀신 들어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기 성령 충만을 말하 귀신을 쫓아내고, 자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 다 떠나갈 지어다. 아멘. 떠나갈 지어다.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유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이야기할 때 남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방언을 하면, 방언을 하면 계속적으로 쉬, 지치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유익한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런다고 여러분, 독 마시면 안 돼. 예? <웃음> 그럼러면안 돼. 그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해를 붙지 아니 하며,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그쵸?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은 것은. 자, 이 시간에 자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요. 암이 있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머리가 안 좋거나 뼈가 안 좋거나 손을 얹어요. 이 시간 예수인으로 명하노니 믿음대로 치우될지어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치우될지어다 고혈압이 떠나가고 재혈압이 떠나가고 상한뼈들이 치유되고 심장이 깨끗해지고, 뇌가 치료되고, 암이 치료되고, 정말 모든 걱정적인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지 못하고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기적과 기사를 절대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실 분은 하나님. 기적과 기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을 높이지 다른 분이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문제들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를 하니까 아멘 소리가 제일 큰것 같아요. <웃음> 저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뭐죠? 행위를 수반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을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들러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인도와 가 없으면 무슨 일이겠지그 믿음이 믿음기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베드로 음,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외식,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를 같이 버리고, 순전하고 신전하고 신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인이 말미 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말을, 말을, 이제, 장난치고 이런 말들을 버리고, 신령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믿는다라는 행하는 거예요 그쵸 자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행하면 믿음은 죽어, 죽은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이루어가는 구원은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의 의미가 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약속이 돼 있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택한 받은 자, 우리가 모르지만 택한 받은 자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인간 측면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 측면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절대화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멀리하게 돼요. 자, 신앙과 내세와 연관성이 있는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광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허덕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왜? 이 성경이란 게 릴리지 되면서 구원의 길이 다 보여지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식이든 사단은 이걸 방해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혹여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새기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디에? 하나님 왕국 하늘의 도상 천국에 그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여러가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여러가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만 예수님만의 진리의 길이에요 이건 제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특성을 봤지만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